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정서진길로 차박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정서진은 정동진의 반대쪽입니다 정서진로 우측에는 아라뱃길이 있고 여기에 좌측에는 수도권 매립지 캠핑장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캠핑장에 온지도 아마 어, 한 2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다 왔네요 수도권 매립지 캠핑장이 노을진 캠핑장으로 이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 있죠 노을진 캠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음, 여기 보면 어, 새롭게 바뀐 노을진 캠핑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무실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을진 캠핑장은 한 사이트가 한 130여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등록이 되었으니까 열리겠죠 음, 열리네요 아, 오늘 오후까지 계속 비가 와 가지고 아, 캠핑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했더니 지금 현재는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130여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캠핑하기에 정말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라반도 새로 들어왔는데 아직은 문제가 좀 있어서 일반있는데 개방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새로 들어온 카라반입니다 옆에 보이는 것은 어, 저쪽 앞에 있는 흰 카라반이 원래 있던 카라반입니다 여기는 4인용이죠 여기도 전부 꽉 찼습니다 전부 새로 들어온 카라반은 2인용 3인용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들어와 있는 우측에 있는 카라반은 전부 4인용입니다 굉장히 쌉니다 주말에는 12만원인가 그렇고 평일은 10만원입니다 단동수제 맥주 헬프입니다. 헬프 씨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장가서 고기 육회가 있어서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드론 날리다가 드론이 걸려서 드론 내리느라고 여러 사람 힘들게 했습니다. 목도 마르지만 또 드론 가지고 또 이렇게 난리쳤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여기는 그래도 아이들 놀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 진바꼭질하는 놀이터 여기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개수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수고 용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개수대가 여기 안쪽에 도 이렇게 12개가 되어 있네요. 여기가 먼저 샤워실하고 화장실입니다. 샤워실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샤워실입니다. 와, 샤워실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화장실이 너무너 깨끗합니다. 휴지도 이렇게 잘 구비되어 있고 화장실 자체는 아주 깨끗합니다. 바닥도 그렇고. 오늘은 차를 사고 처음으로 한전 충전기를 사용해 봤습니다 이거 설치하고 한번도 사용을 안 했었는데 오토캠핑장이라서 사이트마다 전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자파게티로 짜장면 만드는 마늘도, 마늘도 좀겠습니다 향을좀 내게 하기로 거 고기를 넣겠습니다. 고추안넣어되는다 고추 고추 고기에 넣으니까 매운 짜장되겠네요. 한 장을 작은 스푼으로 3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요거 레근 1스푼 넣습니다. 짜장면은 한깐 설탕 작은 스푼으로한 3스푼 정도 내야 됩니다. 고기가 좀 많습니다. 고기 많은거는 술안주도 할겸 겸사겸사. 이거는 제 레시피에서만 넣습니다. 멸치액젓입니다멸치액젓을 넣으면 감칠맛이 h i Excessive, Ham Chilma, Yendo, 실제로 c o l a t e Yendo, Chadam, 니다 n d o c 추 해볼텐데. 아, 와, 정말 짜장면 아 짜장면 좋습니다 <웃음> 내다고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사실... 캠핑장 야경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도심지에 이런 캠핑장 보셨습니까?